음. 과일들이 좋아하는 젤리 사가세요. 음, 젤리? 레인보우 젤리? 이거 맛있어요? 아유, 엄청 달콤 짭짤 생콤 살콤하죠 음.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는 걸? 음, 그러면은 하나 주세요. 아유, 음. 어, 탁월하신 생각이십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맛이 젤리가 들어있으므로 어, 맛있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음. 음. 아, 받았당. <웃음> 음, 뿅. 아, 얘들아, 오랜만에 이렇게 나들이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네, 너무 좋아요. 아, 나부신 않네요. 아저씨, 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코드 딱 잡고 있을게요.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자, 찍는다. 찰칵. 유후! 나도 같이. 찰칵. <웃음> 네, 됐다. 음, <웃음> 음. 아 너무 좋다, 그치? 음, 역시 오길 잘한 것같아요 응? 에이, 정말 귀찮아. 애줌마 아저씨, 노래 주는건 정말 어렵다니까? 아, 그건... 내가 할소리 같은데... 내때 네, 네, 오빠, 집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에? 뭐야! 이장돌한 말투는! 내가 왜 계속 따라왔잖아! 이놈 싸우네! 나 눈물 나! 나 서로서 살 수가 없어! <웃음> 또 시작이다! 하이. 어쨌든, 이렇게 모인 김에, 얘들아. 싸우지 말고! 재밌게 놀자! 아, 맞다! 아빠가 뭘 싸우는지 알아? 얘들아? 저. 뭔데요? 저전! 오! 아, 다시, 다시. 저전! 네. 우와. 어때 어때 엄청나지 이거 레인보우 젤리인데 어제 아빠가 사온 거야 여러가지 맛이 들어있는 맛있는 젤리라나 뭐라나 우리 하나씩 먹어볼까 왜 역시 아빠 최고 이거 왠지 로블레스에서 최신 유행하는 레인보우 친구들 게임을 알지 아이 그거 생각난다 맞아 나 그거 알아 진짜 맛있 먹어봐도 돼요? 네. 안 되지! 어른분들 먼저 먹고 먹어야 그게 예의인 거야! 응응응 음, 음, 음. 그치 그치 그치 지 너? 난 응? 응? 응? 응? 게 야! 아니야 얘들아 너, 너희들 먼저 먹어도 되긴 하데 음. 이건 예의가 아니라니까! 엄 응, 아저씨가 먼저 먹으라고 해서 먹는 건데 왜? 어, 리기 탱글탱글한 소다 맛있잖아. 음, 음, 음, 음, 맛있어. 오빠, 진짜 집으로 가면 안 돼요? 음 응, 그냥 내가 여기 아들하면안 될까? 헐, 응? 어, 그럼 나는 무슨 색깔 먹어 보지? 그래 나는 이 포도 맛이 날것 같은 보라색을 꺼내서 먹어야지. 음, 보라색. 음. 날것 같은 초록색 초록색 이 맛이야 <웃음> 에이, 이런 거는 어? 맛있는 맛도 있고 맛없는 맛도 있는 폭불복 맛인가봐 그러면 역시 나는 주황색이지 주황은 대부분 맛없는 맛일 수가 없거든 분명 오렌지 맛일걸 재인가 음, 음, 음, 음, 음. <웃음> 당근 맛이네 <웃음> 꼬리 좋아? <웃음> 아 그러면은 아저씨는 뭘 먹어볼까? 음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오 빨강색 이거는 무조건 사과맛이 날것 같은데 먹어볼까? 음아아 음, 음, 아, 이거? 어 빨강이 이맛이잖아아 엄청 매워 어. <웃음> <웃음> 나는 그러면 블루 먹어야겠다. 음. 에이, 그런데 아주머니 그 블루 젤리 뭔가 제가 먹던 이 블루색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음, 그러네. 음? 그런가? 그래도 뭐 먹어볼까? 음? 음. 음, 무슨 아. 맛이야? 음. 음. 아무 맛도 없는데. 음. 아. 아이좋겠네 그래도 나는 아무거나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엄청 매워 죽겠어 아이물 먹어야겠다 물 먹어야겠다 어오빠지 우리 나들이 더 왔는데 수박꼭지래요! 어. 에이 그거 좋은데? 저기 가서 가자 아이 늦게 온 사람은 아이술래아이 술래할 수 없지! 멈추 내가 먼저 갈거야 애들아 같이 가! 아 드디어 애들 갔다 여보 우리 이제 여기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나들이 즐겨봐요 응? 하. 좋아 좋아 에, 드라우, 촌, 고 찬, 넌, 다, 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1. 거기 서라, 이, 이, 이, 는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오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어? 이, 어? 어? 어! <웃음> 들흐다 어디로 숨은 거야? 응? 저게 뭐지? 응? <웃음> 여보! 음. 여보 좀 일어나봐요 왜? 아 일어나 보라니까 음. 아... 애들이 이 시간이 되도록 숨바꼭질 아직도 하고 있는 건지 돌아오질 않잖아요 해가 지고 있는데 뭐? 아 숨바꼭질 열심히 하나 보네 알았어! 내가 데리고 올게 음, 얘들아! 이제 숨바꼭질 그만하고 집에 가자 아이 해가 다지고 있는데 애들 어디 간 거야? 음 애들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얘들아 어디 니 얘들아 음 어? 그어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어어 어, 어, 저거 뭐냐고 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것도 이것도 무슨 소리야. <웃음> 어, 뭐? 저건 누르지 뭐야? 어, 무서운 괴물들이 있는 것 같아. 여기 도망쳐야 돼. 이 숲은 이상한 게 분명해. 애들도 분명히 쳐 저런 저 애들한테 당하고 말았을거 어, 어, 도망쳐야 돼. 어? 어 아, <웃음> 어, 또 이제 <좀>, 뭐야? 전 예, 아빠. 아빠. 어, 어 <너> 도망쳐야겠어. <웃음> <웃음> 어, 어? 어? 이 목소리는 요루루? 아빠, <웃음> 어딨어? 이쪽인가? 아 요루루는 안 보이는 건가? <웃음> 어, 그만해. <웃음> 이게 무슨 일이야? 싫어 르르르르. 어, 그러면은 이 레드 소주 누군 거지? 그러면은 파란색 젤리를 먹은 주구는 마제지. 재, 알 신력. 알. 그리고 초록색 젤리를 먹은 요르른가 아빠 어디 있어요? 내가 팔로 느끼면 되잖아. 나 여기 있다. 아, 어, 어, 여기 있다. 있대.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음. 어, 고고. 아저씨 저 굉장히 빨라졌어요 이놈게아아저씨 <웃음> 저도 빨라 <웃음> 러면은이 보라색은 아아 <웃음> <그건> 뭐니 아아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나는 그럼 빨간색 젤리를 먹었으니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 어어? 어어어어 나는! 어이, 빨간색 젤리를 먹어도 그런가? 네. 빨간 괴물이 되었잖아? 이게 무슨 일이더라. 는나야 이게 어. 도대체 무슨 일이니? 아빠, 팔다리가 길는길는오는 나는! 어어백는네는 나는! 좀 가만히 좀 있어 나는! 귀엽다 <웃음> 이제 무슨 일이니? 아 그러면은 나는 레드 괴물이 되었는데, 너희 엄마는 파란색 젤리를 먹었으니까 도대체 뭘로 변신한다는 거니? 그러게요. 파란색이면 쥐늑이랑 똑같은 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람? 이거 어? 어 뭐야? 내가! 설마! 우리 여보? 아니, 도대체 무슨 뭐야? 젤리를 먹은 거야? 뿅뿅! <목소리를> 애들아, 도망쳐! 어 어. 아, 아줌마! 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